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MBTI 캐릭터로 개인주의자 순위를 매겨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캐릭터들은 MBTI 네 글자가 다띠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의견이니까 재미로만 보시기 바라고요. 혹시 순위가 바뀌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네피셜이긴 한데 나름 논리가 있어요. 최근 영상을 본 분들은 알겠지만 TF 지표 설명할 때 그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f 가 t 에 비해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개인주의자 성향은 F보다는 T쪽에 더 많겠죠 근데요 이 t f 지표보다 더 강력한게 있어요 바로 EI 지표입니다 외향 내향 구분이죠 개인주의자는 압도적으로 내향인이 많다고 보는거예요 집돌이 집순이가 많잖아요 혼자 있거나 소수의 지인과 함께 있는 게더 편한 사람들이죠. 반면 외향인은 밖에 나가는 걸더 좋아하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걸더 좋아합니다. 그게 더 재미있고 심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향이면서 사고형인 IT 유형이 개인주의자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보고요. 그 반대인 EF 유형이 개인주의자와 가장 커리감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IF 유형과 ET 유형은 그 중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근데 굳이 구분하자면 IF가 ET보다는 개인주의자다 주의자 성향이 좀더 강하다고 봐요. 먼저 IT 유형부터 볼게요. INTP, ISTP, INTJ, ISTJ 이렇게 네 유형이 있죠. 이리가 누굽니까? ISTP예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ISTP 유형 설명할 때 이미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개인주의자가 아닐까 한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보기엔 INTP를 1위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귀차니즘이나 혼자 있는 시간을 따지면 INTP가 ISTP에 비해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정말 용호상박이라고나 할까요? 우열을 가리기 힘든 유형들인데 INTP를 2위로 놓은 건이 사람은요. 적어도 머릿속에선 자기가 혼자 있는 줄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INTP 머릿속에는 거대한 세계가 있다고 했죠. 지구, 우주, 생명체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심지어 MBTI에 관심이 가장 많은 유형이 INTP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라기 보다는 그럴리가요. MBTI가 이론이잖아요. INTP는 이론 친화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론을 읽는 게이 사람들은 더재미있 있고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ISTP는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3위가 INTJ. ISTJ 이 사람들인데요. 이두 유형을 비교하면 INTJ 쪽이 좀더 개인주의자 같은 느낌이 있죠. 본인도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크고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확실히 적거든요. 그래서 남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INTJ는 겉보기와는 달리 의외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INTP와 비슷하죠. 차이가 있다면 INTJ 쪽이 좀더 정리가 잘 되어 있고 INTP 쪽이 좀더 관심사가 다양하다는 정도예요. 반면 ISTJ는요.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는 편입니다 ISTP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다만 ISTP는 지금 당장 재미있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거고요 ISTJ는 지금 하는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이 논을 사건 밭을 사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ISTP와 INTP 그리고 ISTJ와 INTJ의 차이 S와 N의 차이가 대충 어떤건지 아시겠죠? 그보기엔 N이 더 개인주의자처럼 보일수도 있어요 근데 좀더 알게되면 S가 더 개인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번째 그룹입니다 IF 유형이에요 INFP, ISFP, INFJ ISFJ 이네 유형이죠. 저는 공동사위를 INFP, ISFP 이두 유형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특히 INFP는 MBTI 개인주의자 유형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 사람을 개인주의자로 보는 이유는 아마도 단체 생활을 가장 피곤해하는 유형이라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도 예전에 한거지만 사실 이 사람이 개인주의자가 되는 이유는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를 주장하는 성향이 가장 약하게 때문에 그런거예요 매우 역설적인 이유라고 했죠. 쉽게 말해서 세상이나 타인의 영향을 너무 잘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남한테 관심이 많아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곤 합니다. 소설가가 잘 맞는 이유도 그래서요 그리고 ISFP 유형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자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물론 주로 집에 있는 걸 편안해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곤 하거든요. 특히 매우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되곤 합니다. 심지어 가장 중심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의문의 인싸라는 별명이 있는 거죠. 근데요 이 사람 알고 보면 개인주의자예요. 얼핏 이 사람 저 사람 다 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게 친하다고 하는 사람도 i f p 의 진짜 생각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고민이라든가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성격상 고민이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도 의외로 개인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위는 ISFJ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부터는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이 별로 안 어울리죠? IFJ는 개인주의자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뚜렷한 선이 있죠. 그선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많죠. 말하자면 인프제는 몰빵이에요. 개인주의자는 확실히 아닌데 모든 관심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ISFJ입니다. 6위는 INFJ인데요. 내향형 중에서는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7위를 말씀드릴게요. ESTP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로 외향형 중에서는 가장 개인주의자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인프제와 에티브을 비교해보면 네글자 모두 다 다르죠. 사실 인프제는 개인주의자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건 아닌데 같이 있어도 토무지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i n f j 머릿 속에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예, 근데 종교공동체나 민족공동체, 심지어 인류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는 전혀 개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ESTP는 반대입니다. 겉보기엔 그 전혀 개인주의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울리는 사람들 숫자만 보면 1 6가 유형 중에서 거의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개인주의에요 이상하죠 estp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같이 놀아도 진짜 자기 깊은 속은 잘 얘기 안해요 어쩌면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ISTP와 상당히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 남이 죽을 쓰든 밥을 짓든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남한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뭔가 좋은 걸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재밌어 보여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는 건 그냥 노는 걸 좋아하는데 코드가 맞고 통하는 게 있어서 그럴 뿐이지 누구하고 깊이 엮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 들은 못 하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ESTP부터 외향형으로 완전히 넘어져 이제부터는 개인주의자라기보다는 그 반대죠. 다시 말해서 개인보다는 개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ET 유형들이죠. ESTP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ENTP, ENTJ, ESTJ입니다. 8위는 e n t p 에요이 사람은 ESTP와 상당히 비슷하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ESTP처럼 개인주의자 성향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ESTP보다는 좀 덜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S와 N의 차이죠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타인이나 세상에 관심이 많거든요 ENTP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래서 무언가를 같이 할때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ESTP도 그렇고 ENTP도 그렇고 선입견 같은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말을 주고받곤 합니다. 자기가 있다면 보통 n t 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거의 흥미를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n t 는은 관심을 갖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얘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을 넘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똘끼가 있다거나 본인 잘난 맛에 산다거나 이런 이미지가 아마도 그래서 생긴 게 아닐까 합니다 공동구인은 ENTJ, ESTJ 대표적인 워크홀릭 유형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거의 일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회에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게 주로 일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두 유형은 개인주의자라는 말이 별로 어울리지 않죠. 실제로 관심사 자체가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에 기울어진 편이거든요. 어쩌면 엔티제나 에티제는 개인주의자라는 말에 대해서 좀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이라면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죠. 한마디로 자기만 생각하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는 겁니다. 누구는 휴가 안 가고 싶고 누구는 조퇴 안 하고 싶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ntj와 etj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을 개인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estj는 공적인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요. etj는 어떤 야망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 그게 세상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끝이 보이죠. 마지막 ef 유형들에요. 이 e n f p ESFP, ENFJ, ESFJ입니다. 공동 10위는 ENFP, ESFP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관종 유형들이죠. 관종은 글쎄요. 개인주의자는 아니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비치는 나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어쨌든 ENFP와 ESFP도 개인주의자와는 거리가 먼 유형들이라고 봅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개인주의자 성향이 있어요. 선 넘으면 가차없이 손절이라고요. Nope. 이렇게요. 하지만 앞에 유형들에 비하면 그 성향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컨데이팁이나인팁처럼 혼노래 대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절을 치더라도 이 티제만큼 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ENFJ와 ESFJ보다는 순위가 좀더 위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P 유형들이잖아요. P가 J보다 개인주의자 성향이 더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애매하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P는 자유분방하죠. J에 비해 확실히 그런 편입니다.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이것저것 얽매이지 않는 프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P가 J에 비해서 개인주의자 성향이 조금 더 강한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유형 남았는데요. 여기서 결판을 내야죠. 공동 11위 이런 거 없습니다. ESFJ가 11위, ENFJ가 12위입니다. 사실 ESFJ가 개인주의자 성향이 가장 없는 유형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오지랖 넓은 걸로 순위를 매긴다면 당연그 ESFJ가 1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거. FJ가 MJ보다 더 싫어하죠. ENFJ는 가끔씩 혼자서도 잘 있어요. 근데 왜 ENFJ를 마지막에 왔냐면요 역시 N이어서 그런 거죠. ESFJ도 타인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챙기는 건 확실히 FJ가 더 낫다고 봅니다. 하지만 f j 는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요. 심지어 자기가 잘 모르는 타인에게도 관심이 있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주의자와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ENFJ는 ISTP와는 네 글자 모두 다른 유형이죠. 그래서 이두 유형은 서로를 엎어놓은 듯한 묘한 공통점이 있어요. ISTP는 진정한 개인주의자 유형이라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태도 이면에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는 마음이 있어요. 똑같이 빈손으로 왔다가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게 인생이라는거죠. 근데 ENFJ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건한 사람의 인간 개인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요.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들과는 다른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개인주의자인 사람의 마음에는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개인주의자에서 가장 먼 사람의 마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